여기 항상 이제 물질 나올 때 보면은 에 IUPAC, IUPAC 명명법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거예요. 뭐의 약자냐 하면은 IUPAC이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이 약자입니다. 각 나라의 UN 뭐 연합 기구 만들어 놓듯이, 그러니까 순수 화학이 순수 및 응용 화학 국제 연맹이야. 그냥 그 얘기는 각 나라의 하나 대표 기관이 참여해서 물질의 이름을 체계적인 이름을 부르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명명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한 화학회가 이제 저, 저 우리나라 대표 기관으로 각 각국의 거의 다 거의 화학회가 대표 기관으로 참여해 있는 국제 뭐 화학 뭐 유엔 같은 그런 기관 기구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물질의 이름을 체계적으로 호적의 이름을 올리자 이 말이에요 호적의 이름 올리자 자 거기에 알코올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이겁니다 자 음이 탄화수소의 끝에 이로 끝납니다 이로 끝나는 걸이를 빼고요 O L 이렇게 붙여서 올 이렇게 이름을 바꿀게요 다시 말해서 자, 예로서 CH4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우리말로 메탄 가스입니다. 메탄 가스에 수소 자리에 알코올기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 메테인의 끝에 이를 빼고 올만 붙이면 돼요.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그다음 CH3CH3, CH3, 에테인입니다. 끝에 E 빼고, 올만 붙이세요. 알콜, 에탄올입니다.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부탄올, 펜탄올, 핵산올. 끝에 올 붙이면은 이게 호적의 이름, 아유팩 이름입니다. 자, 혹시, 메탄올을 무슨 메칠알콜, 에탄올을 에칠알콜, 이렇게 에칠알콜. 그거 호적의 이름 아닙니다. 집에서 옛날부터 불러오던 관용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에칠알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에탄올, 얼마나 깔끔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에칠알콜, 메칠알콜 그러지 마시고, 아유팩 이름으로 세계 공통으로 쓰는 이름 끝에 올만 붙이세요 에탄올 메탄올 자 이렇게요 이제 그럼 이제 여러분들 물질 이름에서요 끝에 올 끝나면은 아 이거 알코올 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바로 이름에서 나옵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 또 끝에 이러면서요. 뭐뭐 온 그러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케톤, 키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톤 그러죠. 끝에 온으로 끝났죠. 거기에 키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칠기 두개 다이메칠 키톤입니다그 다음 끝에 뭐뭐 알그름에 끝나는 경우가 나옵니다. 알데하이드입니다. 올, 온, 알 이름만 딱 들어봐도 아, 이거 무슨 물질인지 느낌이 와요. 자, 그 다음 이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프로페인입니다. 프로페인 그런데 알코올기가 자, 1번 탄소에 알코올기가 2번 탄소에 자 이렇게 둘다 이름은 프로페인에서는 프로파놀이에요. 그런데 1번 탄소에 알코올기가 결합되어 있는 알코올과 2번 탄소에 알코올기가 결합되어 있는 알코올 이두 가지 종류는 같은 물질 아니잖아. 다른 물질이야 그래서 이름을 원프로파놀 여기는 투프로파 자,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 속에 그 물질 벌써 구조식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 알코올기가 두개 이상 가지고 있는 두개 이상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도 나타납니다 자 한번 이름 볼게요 여기 보면 원투 에테인 다이 그러면 두 개의 뜻입니다. 다이올, 알코올기가 두 개다 이 말이에요. 자, 원투에테인 다이올 이걸 관용명으로 부르는 이름이 에틸렌글리콜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부동액에 씁니다. 부동액에 그다음 이일이삼 프로페인 트라이올 다이, 카마두 개. 트라이카마 세 개, 네개 카마 테트라 다섯 개 펜타, 여섯 개 헥사 뭐 이렇게 접두어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름만 딱 이렇게 봐도 이게 알코올기가 몇개 있고 몇번 위치 몇번 탄소에 결합되어 있다고 그러는 게 구조식이 그려지죠.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유팩 이름을 쓰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하세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에터도 아유팩 이름으로 어떻게 부른다. 패널도 어떻게 부른다. 자,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름도 나중에 관심 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물리적 성질, 이거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자, 물리적 성질. 자, 예로서 표, 표 소개 한번 보세요. 자, 표에 뭐가 있냐면, H2O, 물, 물 분자. 그 다음에 CH4, 메탄, 깼습니다. Molecular weight, 분자, 량그 다음, BP 끓는 점 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예로서 메탄과 물 분자는 물 분자 분자량이 18이고 16이에요. 비슷해요. 2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문제는 끓는 점 한번 보세요. 메탄은 끓는 점이 영하 164도예요. 그럼 영하 164도 끓는 점보다 온도가 더 높으면 끓어서 기체로 되고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죠? 분자량이 비슷한데, 끓는 점은 두배 이상 차이가 나버려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마찬가지. 메탄올하고요, 에테인하고, 분자량, 32, 32 에요 끓는점 65도 영하 89도 입니다 에탄올 프로판 분자량 46, 44 비슷해요 끓는점 78.5도 영하 42도 자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이 끓는점의 차이가 나는데 왜 이유가 뭐냐 이 얘기에요 그 이유가 지금 얘기하는 수소 결합 때문입니다. 자, 수소 결합. 그럼 수소 결합이 뭐냐?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수소 결합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이 될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수소 결합이 뭐냐? 자, 이겁니다. 분자와 분자 사이에 분자 간의 결합력입니다. 자, 이렇게 보 자, 책에 있는 내용을 언더라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한 분자의 수소와 한 분자의 수소와 다른 분자의 산소 간에 특이한 이중극자 인력이 존재한다 이중극자를 다이폴이라고 다이폴 그러니까 극 극이 있다는 것은 양극, 음극 뿐이잖아. 그죠? 양극, 음극 두 개에서 그걸 이중익, 이렇게 이중극자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한 분자의 수소와 다른 분자의 산소 간에 특이한 이중극 격자 인력이 존재한다. 더욱이 수소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근접한 분자 간 회합이 가능하고 최대 인력이 생긴다 자, 이 현상을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수소결합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 자, 수소하고 질소나 산소, 플로링과 같은 센 전기 음성 원소와 결합한 분자에서 생깁니다 자, 이걸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결합 예로서 자, 여기에 ABC 자, 예를 들었는데 A가 메탄, 메탄 분자고요. B가 H2O 물 분자네요. C가 CH3OH 메탄올 분자네요. 그러면은, A에는 수소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데, BC는 수소결합이 존재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H2O 물분자 보입니까? 자, 물분자에서 실제로 수소와 산소 사이는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가지고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유결합을. 근데 실제로 공유결합을 이루지만은 수소와 산소 사이에 전자를 당기는 힘이 산소가 훨씬 셉니다. 그러면은 공유결합을 이루고, 공유결합을 이루지만은 전자 당기는 힘이 산소가 세기 때문에 산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져 있을 수밖에 뿐이에요.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수소 쪽에는 전자를 뺏겨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가 좀 희박할 거야 그래서 델타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겁니다. 만약에 전자를 완전히 뺏어가 버렸다 그러면 뺏긴 쪽은 양이온이 되고 뺏어간 쪽은 음이온이 되지만 양이온은 음미온 정도의 그 전자를 당길 수 있는 힘은 아니고 만들 수 있는 힘은 아니고 그냥 공유결합에서 좀더 전자 당기는 힘이 센, 센 이런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럼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물분자 보세요. 물분자 주변의 상하 전체 다 물분자로 물분자가 둘러싸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물분자와 한분자와 그 주변의 물분자와 분 사이에 여기에 파랑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는 부분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인력이 존재합니다. 그 인력이 지금 얘기하는 수소결합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 수소결합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끓는 점이라든지 물리적 성질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유전정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핵 속에 DNA 에 가지고 있잖아. DNA 이중 나선 구조 가지고 있죠. 그것도 이중 나선 구조 이루고 있는 것도 수소결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수소결합이 자주 나타날 거예요. 지금 알코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쪽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럼 이 수소결합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 알코올 1, 2, 3차 알코올 구분을 했고요 이제 알코올에 대한 반응을 반응을 실험과 실험 하면서 이론을 정립을 하도록 할게요